두개다요 어, 두개 그럼 앉아서 먼저 할게요. 일단 앉아서 먼저.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요. 선생님이 흉부, 흉추, 경추에 이르는 효추가 음. 필요보다 어, 더 많이 수축한다. 이런 전제 그래서 하려는 게 뭐냐면 척추의 옆 곡선, 즉 경흉요 이렇게 하려고 요 부분은 오히려 칼니스 흉부는 안해죠 이렇게 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흉부부터 머리 끝까지를, 흉추부터 머리 끝까지를 위로 늘려서 세우는 걸 하려는 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 있을까요? 네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. 그러면 만 어떻게 될까요? p s i 에서복학교에서 복숭아학교, 저희까지는 늘리고 네. 있는 거예요 손 같죠? 네. 오른손. 똑같죠? 오른손 오른같죠 여기서 을 모으고 네, 또 지금 왼 <웃음> 네. 예. 음. 그래서 또 방향은 이렇게 샀어요. 음. 그래서 이 항목을 뒤쪽, 위쪽으로 수어가면서 이제 아스프레이트 하는 거예요. 음. 끝. 음. 예. 그래서 팔을 움직여 볼까요? 네. 예. 중심들까 연결해서만 쓰면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내려와서 올라올까요? 네. 자, 여기서 롤라오다가 돌아올게요. 습니다이 차이는 PSIS에, 아, 서서 안, 안 해도 돼. PSIS에다 손을 대고 내리는 순간, 응. 어떻게 되겠어요? 요거가 더 많이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, 그러니까 이만큼이었지, 이만큼이 아니었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, 이미, 그러니까 제 틀린 말을 해요 이미 잘 되고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제 과하고 부족한 거는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, 과하냐, 알맞이냐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80이 맞아요, 90이 맞아요. 80이 안 맞으면 80이 안 맞은 거예요. 네. 근데 80이면 되는데 90을 하면 과한 거죠. 네. 이제 그거 안 하려는 거예요. 필라테스는 과한 거, 부족한 거안 하려는 거지. 더 많은 거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. 더 많은 거는 뭐예요? 헬스. 근데 헬스도 중요한 게 뭐예요? 균형 위에 더 많은 거 하려는 거지. 균형 없이 더 도는 건할 수도 없어요. 근데 이미 요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건드리면 더 해야 하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. 그럼 더 해? 그러면 기존의 중립에 있었으면 어, 후방 경사가 생길 수 있죠. 그럼 후방 경사가 생기면 아까 지은 선생님한테 제가 염려된다고 했던 게 생길 수 있죠. 역. S자가 생길 수 있다면 근데 지은선 마지막에 목에서 있었던 거 선생님은 충부부터 있었던 게 똑같아요 이만큼에서 차이 나고 이만큼, 이만큼이니까 더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, 이건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샵그 그 커브의 각도는 뭐 어때요? 더 완만하지만 더 급했지만 이 분포한 건더 넓었잖아요 예,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근데 예, 여기 건드릴 필요가 없었고 흉부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었고 마지막에 목은 굉장히 잘입는 거예요. 팔이에요. 그러니까 왜 목, 자체팔 이렇게 이응이 있잖아요. 딱그 지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있지 않고 팔을 잡아주니까 어, 목이 딱된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발려하는 사람들이 어디 아프고 어디 아파요? 목. 목 아프고 어깨 아프잖아요. 어깨는 왜 아파요? 팔 들어야 되니까 그거예요. 그게 제대로 잡혀 있으면 팔도 편하게 들고, 마지막에 하진 선생님처럼 팔도 편하게 들게 돼요.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이 척추와 연관이 있다. 이렇게 어럽에 맞췄습니다. 이제 여러분은